안녕하세요 밥슬입니다 서울 홍익대 근처에 있는 화로구이집이에요 숯불이 든 작은 미니화로에 소고기를 구워 먹는 이색 고깃집이랍니다 산치부추를구워요 네. 한우 등심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산 미콩물 먹었다고요 블랙 앵거스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합니다. 단품은 100g 단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세트 메뉴는 300g! A세트로 주문한 소고기는 살치살, 부채살, 꽃갈비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비싼 땡땡 고깃집 부럽지 않을 만큼 싱싱한 고기가 제공이 되는데요. 작은 숯불 화로에 대충 익혀서 먹었을 때 충분한 육즙과 맛이 아주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수입치고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품질치고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목소리> 다른 방문자들의 찐 리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ありがとう 밥술 한 잔이 느꼈던 느낌과 가장 비슷한 30개 리뷰를 뽑아봤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이라는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면 케케 묵은 이미지를 완전히 벗겨낼 수 있는 곳이랄까요? 질김 없이 살살 녹는다고 표현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감이고요. 잡내와 이물질 등이 없이 싱싱한 풍미가 남습니다. 보관 잘된 금냉소고기도 생소고기만큼 싱싱할 수 있다는 것. 인정! 가격은 그리 비싸지도 그렇다고 저렴하지도 않지만 조금씩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고 독특한 미니 화로의 감성도 맛있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